지수 하락이 있었지만 추천주는 계속 잘 가고 있고 코스피는 기존의 박스 하단에 위치한 자리 코스닥은 계속 5일선 위에서 추세 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코스모 화학 역배열 끊고 돌파 초입자리에서 무료 추천 그 다음에 한번더 끊고 올라올 때 중장기로 눌림 재추천드렸고요 전고 돌파 나올 때또 재추천드리고 목표가는 여기서부터 5만원 들렸습니다 5만원 초과도달 해줬고요 계속 추세 유지중이니까 보유자분들은 하락시에는 분할매도 시작하고 추세를 지키면 계속 홀딩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코스모하 리딩 2만 9천원 안착해주면 5만원까지 쉽게 우상향의 길이 열린다. 본격 3파가 시작이 된다. 다음 에코프로 이것도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고 최근 역별 끊고 올라올 때 재추천드렸습니다. 요 주황원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매도를 언제 해야 되나요? 자 요런거는 추세를 탔기 때문에 상승시에는 계속 홀딩을 해주시고 하락시에는 분할 매도를 해주면 된다. 근데 하락하는 구간이 전혀 없었죠. 11선 이탈 없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여태 온전히 홀딩이 가능했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는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분할 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추세 타고 계속 갔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 할 필요는 없었죠. 이건 월봉이고 얘도 역배가 끊고 올라갈 때 추천 그 다음 또 하한가 나왔을 때 추세 하단에서 1 0만원대 눌림 추천드렸고 동일하게 최근에 전고 돌파할 때도 재추천드렸고요. 다음 꿈비 저출생 관련주 역배가 끊고 올라올 때 추천드렸고 오늘도 추가 상승으로 역대 신고가 가면서 90% 고가 나왔습니다. 파동이 큰 종목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크게 오를 수 있으니까 추천드린 을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탈을 했다면 크게 하락하면서 만원까지 빠질 수도 있었던 자리였죠. 여기도 이탈을 했다면 크게 빠질 수가 있었고 중요 지지를 지키면서 올라가주고 있는 흐름 다음 저출생 관련주 제로투세 얘도 월봉이 역별 돌파 초입자리 무릎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이전에 무릎자리에서 크게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는 거고 저출생주의 일정은 3월 중순이기 때문에 흔들면서 더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 아가방 컴퍼니도 월봉이 역별 돌파 초입으로 무릎자리고요. 항상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깨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얘도 월봉이 역배열 끊고 무릎자리에서 이제 역배열 돌파 초입이니까 크게 반등이 나올 자리다 라고 추천을 드리고 기대 수익은 25,000원까지 드렸습니다 25,000원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큰 수익이죠 초과두달 나왔고 일정은 3월 20일부터 22일 이때 오레고 봄합의 판권 계약 미팅이 잡혀있습니다 다음 부방 월봉이 박스 하단 역별 돌파 초입자리였고 일봉은 매물 소화해주면서 박스 돌파 481선 안착한 자리였고 하루만에 13% 이 13% 나온 윗꼬리도 매물 소화다 재추천드렸고 최대 27% 수익이 나왔습니다 3월 6일 종가 배팅 추천이었고 한동훈 관련 중인데 한동훈 호재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차트가 이쁘다. 차트 추천드린 겁니다. 3월 7일에 매물서하니까 반복매매하거나 홀딩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월봉이 박스하단에 역돌초라는 거 가장 주요하게 집중을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요런 자리에서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앞에 설명한 종목도 다 똑같고 미래의 수익을 볼 종목들도 다 동일한 타점에서 나가는 거니까 이 타점 집중하고 다음 서플러스 글로벌 일봉 얘도 월봉으로 보면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였고 일봉은 부방과 동일하게 매물소화로 보고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하루 만에 27% 급등 나왔고 지금은 좀 빠지고 있죠 서플 월봉이고요 이렇게 역배열 끊었을 때 추천하고 하루만에 27% 과거로 치면 여기 끊고 올라올 때 여기서 추천드린 것과 같은 타점이었어요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 시작점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 시작점으로 보고 추천을 드렸다 일봉은 현재 여기서 추천드렸고 수익 후에 역배열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역배열 끊고 주가가 올라와야지 다시 정고점을 향해 갈 수가 있겠죠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여기 장기 입형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800원 정도 이전에 121선까지 빠졌다가 반등 한번 나왔죠 동일하게 121선 부분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현재 물려있는 분들은 여기서 반등 확인하고 역배열 끊을 때 그때 춤에 어, 생각하시고 이때 신규매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요 구간 반등 확인하고 매수 생각을 해보자 거래량 들어왔고 나간 흔적 없이 빠지고 있으니까 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때도 거래량 들어왔고 거래량 없이 하락하다가 재반등이 나왔죠 에이프릴 바이오 역배열 끊고 올라올 때 10월부터 반복 추천드렸고 요때 최대 80% 이후 하락 나왔지만 박스 확인하고 박스 하단 16,000원, 17,000원대에서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결국 박스 돌파까지 해주면서 하단 기준 45% 상승 나와줬고요 다음 앱클론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박스 돌파할 때 추천드렸고 단기 30% 캠트로스 역시 역별 끊고 전고 돌파하던 구간에서 추천드리고 3일만에 30% 상승이 나왔습니다 추천하는 타점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죠? 이 타점들을 반복, 누적, 학습으로 본인의 것으로 만들고 졸업을 하시면 됩니다 외수 타점 배우고 또 찔끔먹지 말고 무릎자리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깨까지만 해도 30% 수익은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그 여정을 이제 버티는 게 중요한데 아무튼 물려도 무릎에서 물려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타점 중에서 무릎이 우리의 매수 타점이고 어깨에서 팔자. 3월 7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 날 반짝 나왔나 볼게요. 경동인베스트 시간에 9.3% 였고 이때 리튬, 티타늄, 광산 이슈로 크게 올랐다가 쭉 121선까지 하라 최근 하이드로리튬이 121선 부근에서 전고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경동인배도 유사한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다 설명을 어제 드렸죠. 바로 상한가 마감을 해줬고 무조건 전고점까지 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확률을 가지고 분석을 드렸던 거고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121선 지키고 상승이 나왔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시가인 98,200원 지지구요 중간 지지로 10만 5천원 정도 보시면 되고 낮은 확률로 상한가가 나온 케이스 다음 UID 시외 7.2% 얘는 정석 반짝 계속 박스 유지를 해주고 있구요 뉴스는 없이 상승했고 다음 로보스타 시외 6%였고 고가 16% 종가 4% 정석 반짝 이렇게 고점박스를 보시면 됩니다 위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단기 추세도 유지가 아직은 되고 있고요 다음 광명전기 시외 5.5% 고가 7% 종가 1%. 일단, 그래도 박스 상단 위에서 마감하긴 했고요 윗꼬리 저항 맞고 떨어졌네요. 다음, 삼진 l 디시외 4.5%. 고가 7%. 종가 보합 정석 반짝 나왔고. 여기 이탈하면, 여기 2900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하시고. 인탑스. 시외 4.4%. 고가 4.6%, 종가 마이너스 1%. 전고점 박스 상단 맞고 떨어졌고요 다음, 미래 나노텍. 추세 지키면서, 전고 돌파하고 역대 신고가. 시간 내로는 4%였고, 고가 28%, 종가 23%. 반짝이긴 하지만, 낮은 확률로, 크게 상승 마감. 다음 조강페인트 반짝 한국토지신탁 반짝 동일제강 반짝 유일로보틱스 반짝 성안 LTC 로보티즈 동국RNS 모두 다 반짝 나왔습니다 낮은 확률로 오늘은 두 종목 경동인배 미래나노텍 예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정석 반짝 흐름을 보여줬다. 3월 8일 시간의 특징주 덕양산업상한가 엄청난 호실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실적은 항상 반짝의 무게를 둬야 되겠죠. 옆에 끊고 크게 올라갔던 구간이 있고 전고점 부근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또다시 이전처럼 역배열 딱이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로 2900원까지 올라왔고요 종가상 여기 뚫고 딱 안착을 해주는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며 지금은 3000원쯤이 박스 상단이 됩니다. 자 이전처럼 이렇게 종가상 안착을 해주고 추세를 돌릴 것인지 아니면 계속 박스에 갇혀서 행보가 나올 것인지 변곡점에 위치한 자리고 탈봉은 이렇게 역배열 살짝 끄는 자리에서 실적으로 상승 시간에 2,900원까지 전고점은 2,950원 정도 3,100원 3,300원 정도 평소에는 거래량이 별로 없는 편이고 가끔씩 팍팍 튀어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박스였고 실적 공시니까 반짝 상승 하락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S에너지 상한가 30년까지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에 태양광 관련 주들이 반응이 나왔고요. 에너지 월봉 역배열로 빠지는 흐름이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밑에서 박스가 나와주고 있고요일봉 3,500원 요쯤에 지지가 있었는데 이탈을 했고 이후에 계속 3,500원 저항 에 걸릴겁니다 여기서 한번 걸렸고 앞으로도 3,500원 이제 121선 살짝 내려오는 가격이랑 일치를 하죠 크게는 요렇게 박스를 보시면 되겠고 쌍바닥 형태로 올라오려고 시도를 해주고 있는 자리에서 상한가로 36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6박스 상단 121선 겹치는 저항대까지 올라왔고 종가상 음, 3600원 안착이 중요하다. 그 다음은 4000원, 다음 4500원 장기평 기준으로 요 3개 저항대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올라갔다가 안착 실패하면 다시 또박사단까지 밀리는 거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 대명 에너지. 월봉부터 신규 상장 주고. 살짝 옆배가 끊고 올라오고 있는 자리. 일봉은 박스. 최근에 크게 요렇게 박스. 작게. 작게. 박스 살짝 돌파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 27,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27,500원. 기존의 전고점 저항대랑 겹치는 자리죠. 이 가격,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 또 윗골이 약한 저항있고 다음은 3만 원. 3만 원이 기존 지지 자리였는데 이탈하고 죽었고 3만 원도 이전 맥점으로 주요하게 다음 3만 5천 원. 3만 7천 원. 중간 저항 대 넣을 거면 3만 2 5 0 0 원. 여기도 이때 요 박스 상단. Sdn 태양광 관련 주 8%. 이렇게 역배열. 박스로 볼 수가 있고요. 박스 하단에서 이제 쌍바닥 반등을 지도해주는 자리 올라와주면 1차적으로 2,500원 다음 3,000원쯤 주요 저항 보시고 밑에서 박스 중 1봉은 최근에 241선 241선 저항 걸린 자리고 시간으로 2,3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2300원이면 여기 전고점 지금까지 올라온 거고 2400원 481선 안착이 제일 중요하겠죠 2400원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에는 박스 돌파하고 121선 회복하면서 올라오고 있었고요 다음 현대 에너지 솔루션 5.3% 태양광 관련 주고 여기 역별 끊고 행보좀 하다가 급등이 나와줬고 이유는 살짝 추세 이탈한 상태 박스 이탈 밑에서 박스 만들고 살짝 돌파하면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일봉은 이렇게 역별 끊고 박스 241선에서 주요하게 지지 반등이 나와줬고요. 박스 돌파한 자리에서 또 흔들다가 시간외로 상승 57,000원까지 올라왔고요 57,000원까지 기존의 정고점 59,000원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하고 다음 정고점 67,000원 정도 여기까지 겹치는 자리죠. 여기 안착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힘이 크게 열리면서 여기 소량명밖에 없기 때문에 역대 신고가 향해 가줄 수 있고 주요하게는 이렇게 3개 저항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3월 7일에 시가 53,000원쯤 여기가 121선과 겹치는 자리고 밑에는 241선 신성 ENG 4.9% 태양광 관련 주고 얘도 역배열 끊고 크게 올랐다가 또다시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살짝 끊었네요. 요래 박스였는데 살짝 이탈하고 다시 회복을 해준 자리 자 1봉 여기서 역배 끊고 큰 박스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21선 부근에서 저항맞고 떨어졌고 또 121선 가격이 1850원 정도 시간으로 딱요 가격 183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여기 돌파한 착이 중요하다. 지진은 최근의 저가 여기 박스하단 보시면 되고 다음 SC 엔지니어링 9.9% 호실적으로 상승이고 호실적이니까 반짝의 무게 저 월봉은 여기서 쌍봉이탈하고 죽었던 흐름이 있고요 이렇게 이탈하고 4000원 정도 이탈하면서 죽어버렸고 이유는 여기서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죽었고 지금 이렇게 박스 지금 121선에서 저항 대 걸리고 있고 1770원 정도 시간으로는 17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121선 돌파를 주요하게 맥점으로 보시면 되고 지지는 이렇게 다음 한국경제TV 9.4% YTN이 메각 이슈로 역대 신고가를 가졌고 커플링으로 동반 강세가 나왔던거죠 50억원의 자사조치득 공시도 있었고 월봉은 역별 끊고 조금 올라오고 있는 자리고 기존의 지지였던 6,500원 회복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박스 돌파도 같이 해줬고 1봉은 480에선 2년의 매물대를 돌파한 착해줬고요 거래량 없이 행보하다가 장기 2평 회복 전고점 저항들 시간으로 7,400원까지 올라왔고 7,400원 7,000원 정도 안착해주는게 중요하겠네요. 오늘의 종가인 6,760원 지지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YTN은 시간의 1% 상승이고요. 여기 역배열 끊고 올라왔던 타점 또 한번 역배열 끊고 올라왔고 현재 역대 신고가 자리 여기서 추천 한번 드리고 크게 수익 나왔고 이유는 추천을 드리지 못했네요. 121선 반등 역별도 끊고 행보 보여주다가 전고 돌파 구름 돌파 해주고 위에서 박스 또 박스 돌파 전고 돌파 전고 돌파 해주면서 역대 신고가까지 가졌습니다. 오늘의 시가 8,440원이 가장 중요한 지지가 되는 거고 그위 하나 더 보면 9,000원 밑으로는 8,000원 또 7,180원 이렇게 주요하게 4개 지지 보시면 되겠고 다음 다물 멀티미디어 7.8% 3자배정 유증 납입일을 앞당겼다 돈을 빨리 받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시의 상승이 나왔고 안철수 관련주인데 얘는 이걸로 하락이 없네요. 다른 안철수 관련주는 다 시간으로 크게 하락이 나왔죠. 하락 이유는 국민의힘 새로운 당대표의 김기현이 당선이 되면서 안철수 악재로 다물멀티 월봉 자,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역대 신고가 자리, 고점에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고점 박스 이렇게 현재 박스로 보시면 되는 거고 살짝 역배열로 하락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 시간으로 7.8% 상승이 나오면서 1 9 0 0원까지 올라갔고요. 만 900원까지. 이제 여기 요거를 뚫고 확실하게 한번 종가상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두 번은 장중 돌파는 있었지만 안착은 실패를 했죠. 어쨌든 요큰 박스로 보시면 되는 거고. 나비비이 16일로 바뀌었지만 16일에 나비비 또안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 하락이 나오는 거고. 반면에 납입을 성공을 하더라도 돈이 들어오더라도 단기 재료 소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시면서 차트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 요 박스 하단을 이탈하게 된다면 요 9,000원대 이탈하게 된다면 빠르게 7,000원대까지 어 내려올 수도 있는 단기 고점이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안철수 관련주 안랩도 볼게요. 최근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이탈하고 죽었고요. 장기 2평 힘싸움 자리에서 반등 실패하고 밀렸고 5일선 회복 실패하면서 밑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면서 시간의 하한가로 66,400까지 원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졌고 이제 보유자분들은 빠르게 손절을 하던가 아니면 또 초장투로 가야죠. 초장투로 가면은 요런게 또 나와줄 수 있으니까 요런게 전자도 안철수 관련주로 하락이 나왔고 동일하게 역시 단기 손절하던가 초장투로 가면서 이런걸 노려봐야 되겠죠. 다음 SBB테크 기존 추천주였고 10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시간으로 7.4% 로봇관련 주고요. 고점에서 박스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추천은 역배열 끊고 올라올 때 여기서 드렸고 이후 계속 추세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추세 고점 박스 단기평을 넣어보면 15일선 이탈 없이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5일선 역시 15일선이 중요하죠. 5만 700원 정도 15일선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밑에 21선 보면 되고 고점박스 대행하시면 되는 단순한 자리 5만 9천원 까지 올라왔고 6만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다음 KC코트렐 6.4% 탄소배출권 관련주 태양광관련주기도 합니다 태양광 오늘 S에너지 상한가 나왔죠 월봉은 역배열로 쭉 빠지다가 살짝 돌파해주는 자리 박스 일봉은 최근에 241선 맞고 떨어졌고 지금 121선에 도달한 상태에서 24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2400원 2270원 121선 종가상 안착해주는게 중요하고 실패하면 이렇게 박스가 칠거고 안착 성공하면 다음 3000원부분 241선 또 돌파 시도 해줄거고요 이전처럼 이렇게 때려주거나 안착을 시도하겠죠. 다음 KC그린홀딩스 얘는 3.6% 상승이고 역시 유사하게 241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오늘도 여기서 맞고 떨어졌고 종가상 36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월봉은 큰 박스 이탈하고 밑에서 또 박스 상단 자리 위치해 있고요 다음 지에 나온 에너지 6.2% 최근 리튬 관련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역대 신고가 일봉은 여기서 역대를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121선 지키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4,500원 박스 상단 돌파하고 추세를 쭉 이어졌고요 시간으로 7,150원까지 올라왔고 이거는 1차로 이제 단기입평 봐야 되겠죠 단기입평 5일선 6050원 근데 현 주가랑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시가나 저가를 위에 지지로 보시고 5일선은 뒷방지지로 2차 3차 지지로 보셔야 되겠고요 7일에 장대양 봉시가인 5750원 4차 지지 다음 소니드 5.8% 탄산 리튬 호재로 바닥에서 크게 올라오고 있고 1봉은 481선 부근에서 힘싸움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번 안착했다가 밀렸고 지금도 안착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으로 오늘의 이 꼬리 가격이었던 6,190원까지 올라왔고요 종가상 6,190원 안착이 중요하고 실패하게 된다면 이렇게 큰 박스로 다시 4,000원 후반대까지 밀리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착해주면 전고점 7,000원 후반대까지 크게 힘이 열릴 수는 있고 그 전에는 6,000원 중후반대 다음 세종 메디칼 3.9% 카나리아 바이오 2대 주주라서 커플링 상승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자, 월봉은 요큰 박스 하단 이탈하고 죽었다가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 121선 3,25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한 바고 한번 떨어졌고. 전고점 저항 대는3 0 0 0 후반대. 여기가 장기입형 두개 가격이랑 일치를 하고 이렇게 박스였고 지금 박스 업그레이드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카나리아도 볼게요 월봉이고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자리 무릎자리였기 때문에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추천 일봉은 이때 추천드렸죠. 장기입형 돌파 나올 때 여기 돌파할 때 추천하면서 낙폭과대 반등자리다.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고 이제 구름 밑에서 장기입형 밑에서 빌빌 거리다가 돌파를 했으니까 크게 올라갈수 있는 자리라 했고 1차로 25,000원 기법상 25,000원까지 올라갈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25,000원은 기존의 맥점 지지였던 자리, 저항이었던 자리와도 또 일치하는 자리였고요. 여기를 안착하면 더 가는 거고 안착 실패하면 떨어지는 거죠. 네, 안착을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왔고 롯데는 무상증자 연기로 하락이 나왔지만 여전히 박스 상단에 위치해 있고 추세가 유지 중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 매매 및 홀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천히 올라오면서 회복하고 또 정고 돌파할 때도 계속 매수 가능성인을드렸고요 오일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현재 1차 지지로는 볼수 없죠. 뒷방 지지로 봐야 되는 거고 27,000원 1차 지지 그리고 오늘의 시가였던 24,800원 2차 지지 오일선을 3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트를좀더 크게 해서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가 34,000원 정도니까 주요 저항대는 3만원 다음 34,000원 그 다음 또 4만원대 보시면 되겠고요 월봉상의 전고점은 35,000원입니다 엔투텍 2.2% g 엔원 에너지 커플링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고 위험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여기서 추천드렸고 이유는 하락하고 올라올 때 본전 생각 버리고 전략매도 사인드렸고요. 이유 계속 하락이 나오면서 동전주 자요 특성을 봅시다. 상승파동이 끝나고 하락파동이 나오면 자 여기서 상승파동이 끝난거죠. 이제 하락파동 중에 올라오면 크게 올라오더라도 다시 빠르게 제자리까지 빠집니다.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보일 때 전략매도를 분할매도하면서 진행해줘야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물려있는데 이거 올라온다고 가만히 홀딩하고 있으면 본전이 안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을 했으면 손절 100점인 거죠. 그 이후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하락할 때 정리를 하라고 이번에도 하락하는 흐름이 보인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죠. 같은 이유로 저번 3,000원 때 정리해라. 이번 1,000원 때 정리해라. 이번에도, 동전주일 때, 3월에, 이런 흐름, 조심을 하면서 정리를 잘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시간으로 2.2% 상승이 나왔지만, 역시 가짜 반등에 무게 두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반기 종목, 동전주, 재무안 좋은 종목들, 3월에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실적 시즌, 감사 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이때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마이너스 21% 나왔던 구간이 있고요